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아크 피테스트라는 게임인데 아크 서바이벌에서 배틀그라운드 처럼 나온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솔로로 가서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저는 어차피 솔로라서 음. 아 서브풀 이제 지금 듀, 듀오랑 트라이브 멤버 4명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4명까지 하기에는 제가 지금 사람이 없고 솔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솔로가 지금 자리가 없는 것 같네요 한번 또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들어가지나? 야 들어와졌다 <웃음>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페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개꿀이죠 그리고 F키를 누르면 가위가 있는데 이렇게 가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음,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제 매치가 시작이 됐는데 배치크라운드처럼 케차를 <웃음> 타고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일단 M을 누르면 지도를 볼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디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응?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점프를 할수 있어요 일단 최대한 멀리 가보도록 하죠 일단 저 보급들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쉬프트를 누르면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급들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금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이 근처에 떨어져가지고 블루랑 레드 이 텐들을 좀 먹도록 해보죠. 보급들이 떨어지기에는 아직 좀 한참 많이 남았고 오, 벌써 누구 한명 죽었어요. 목표는 최대한으로 오래 살아남는 거. 근처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레드 존 레드 레드우드 지역으로 가서 틸라콜레오를 테이밍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데미지 좋은 그런 공룡들을 테이밍을 하면 좋긴 한데 보고를 가서 알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레드로 가가지고, 레드보고를 먹도록 하죠. 여기서 어느정도 데미지를 주고 얘가 이제 기절을 해요 데미지를 주면 활을 구하는게 좋긴 한데 저 그린 드랍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오 활을 얻었습니다 R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무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바리오닉스? 오케이 바리오닉스 좋지 이게 또 배그처럼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장을 좀 안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줘야 돼요 아 하... 괜찮은 공룡이.. 어떤 공룡이 좋을지 모르겠네 이거? 뭐라 말해 근건제 사람이나봐 나한테 말 나한테 말저 버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دراغون و ه ز م ي ن ت ي م ن ط ا ل ت م ن ا م ا ل غ ب ن ا ل ت ن ن ا ل ت م ن م ا ت ن م ل ت م ا ن ي ن ا ل ن ا ل ت ي ك ر د ن ا ل ت التمكن ا ل ت ن ا ل ت ق ا ل ي ج م ل ت م ن ا ل ك ن م ل ت م ك ا ع د ن من ا ل و م ع ن ا ل ك ن م ا ت م ن ا ل ت ا ل ت ك ن من ا ل ت ن ا ل ت ك ن من ا ت ك ن من التمكن من ا ل ت ك ا ت م ك و من ا ك ا ل ت م و ن ا ك ا ل ت ا ل ت م ك ا ك ن من ا ل ت م ن ا ف ت ك ا ش و م ك ا ل م ن ا ن ي ن ا ف ت ا ل ت م ك ا ن ا ن ا ن ا ن ي 이런 엄마고이 서른네 명 남았는데 나 지금 공룡 한 마리도 없는 거실은가 갑바가 갑박 없어. 갑바를 <갑박을> 구해야 돼. 아, 뭐가 없어. l 랑 n 이렇게 죽었다고 뜨면 적 공룡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오야, 야씨야얘 유티랑 조합이 좋구나. 하, 빡센데. 나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